준비해봤습니다. 자, 아침에 단지 들어가는 콧박스 미리 제작해뒀고요. 네, 여기 안으로 들어오신 거. 자, 오늘 작업은 킴플로라의 소유주이신 우리 사장님. 저희 엄마이신 사장님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같이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어, 경력몇년 되셨죠? 지금 한 20년? 20년 이상? 2 g 년 o n g y 25년? Yong Yong y o 정 g 경 o n g 더하고 g Yong Yong Yong Yong Yong Yong y o n 네, 여기 회장직을 이제 하고 계시는 저의 스승님이신 어머니를 소개해 드린니다 <웃음> <웃음> 그럼 장식을 네.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음. 일단 오아시스를 이제 지금 여기는 한개반 앞에 한개반 그리고 뒤에 중간에 한개 반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한개한개 한 개. 이렇게 지금 차를 가지고 오셨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세팅을 해볼게요. 네. 이런 봄에 약하게 눈처럼 멀리서 보면 눈처럼 보인다고 해서 설, 눈설자의 설유학. 지금은 이제 꽃이 없고 그 잎만 있지만 이게 선이 엄청 예뻐요. 조 <목소리> 설. 갑자기 갑자기 불려 나와가지고 이게. 그런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촬영을 한대면서. <웃음> <웃음> 네, 설명은 이렇게 했고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엉탈리는. 네, 이거 끝이에요? <웃음> 네, 이게 끝이에요. <웃음> <웃음> 그럼 이 사이에다가 좀 넣을게요. 빨리 할 텐데요. 낮 닫히는 데니까 여기다 꽂아야겠다 여기... 저기... 꽂지 말까요? 좀... 조금 더낮게 왜냐면 손님이 단 꼬리실 때 상견례 손바구니부 여자친구 꼬따발 손님을 꼬다발 선물로 렸는데여자친구가어을까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 콩콩이 브보니였어요 아니, 제일 그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로망쳐라아렇채로뿌도예쁜아 뭐� <놀람> <차를> <웃음> <아니> 어떡해 <웃음>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아무렇채를 뿌도 아무렇채를 뿌리게 아니고 이게 다, 숙련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보는지 가무렇 한장 더 드려야 될것 같죠 그렇죠. 이쪽도 더깔 아니, 이쪽에는 꽃다얹을거예요 갑자기 좀더 뺐다 그러면? 그러면? 니 이렇게, 이렇게 해서. 짜잔! 반지 플라워 박스. 엄 예쁘다.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얘가 다 나를 쳐다보고 음. 있는 거야. 두구씨, 음. 반가워요. <웃음> 나랑 결혼해줘요. <웃음> 안 꽃을 아낌없이 넣어주셔가지고. 아, 지금 꽃감 엄청 없어요. 음. 여름에는 이미가 빨리빨리 자라지못해세요이게 이제 온도가 높으면 성장이 막 빨라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알이 엄청 큰데 지금은 알이 크지 않아요. 어, 이거 수입점입니다 막 너무 완벽하게 음. 오, 음. 아, 아니 안에 관계는 혹시 움직이는데 장식 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거기부터 데가 있어? 아니 여기 오. 뭐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제 저게 으로 뭐하면 막 리본도 있다. 막 해가지고 이렇 이것도 게 이렇게 어 하나씩 들어어 하나씩 이렇게 꽂아서 반지가 이 캐리어 안에 있으니까 이제 캐리어 들이치고 근데 뭐프로포지 못하고 반지는 그 뭐지 얘네가 들고가면서 이렇게 그 밀수나 이런 거 있으니까 끼라고 아 뭐야 아, 그거요 뭐, <웃음> <저만이 웃음> 원래 서프라이즈 달려고 <목소리> 갔다가 반지 반지가 걸려서어때그 반지 이거 뭐냐고요? <목소리> 네,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. <목소리> 네, 안녕하요 여자친구 눈물 흘릴지도 몰라요. 눈물 흘몰라